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상 편집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다 여러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많지만 저는 자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영상에도 항상 자막 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영상에 자동으로 자막을 달아주는 이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브루라는 자동자막 프로그램인데요 이브루라는 자동자막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면 편집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고 그냥 허전하던 내 영상에 자막을 채움으로써 좀더 뭔가 퀄리티 있는 영상을 더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부루라는 프로그램은 현재 모바일과 PC에서 지원이 가능하지만 모바일에서는 iOS밖에 안 되더라고요 저는 안드로이드 유저이기 때문에 일단은 PC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루를 실행해 보도록 하시죠 고고! 자 이렇게 인터넷 검색창을 들어가줍니다 그 상태에서 영어로 vrew 이렇게 검색을 하면요 이렇게 밑에 쭉 내려오시면 브루 라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밑에 있는데 제일 위에 있는 경우도 이렇게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요 모양의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크롬에서 그걸로 검색하신 분들은 그냥 한글 자동 자막 프로그램 요거를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들어가줍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무료 다운로드 그냥 클릭해 주면 됩니다 다운로드가 와, 완료됐습니다 그러면은 클릭을 하고 설치하고 있죠 그럼 이렇게 창이 나올 겁니다 동의하고 시작하기 클릭을 하신 다음에 회원가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보 입력하시고 이름 입력하시고 메일 비밀번호 검색을 하시고 나이 선택하신 을 다음에 이메일 인증 하시면 됩니다 정보 입력 창에서 정보를 입력한 다음에 이렇게 메일을 보내면 메일이 도착했다고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회원가입을 할때 입력했던 메일을 들어가 줍니다 그럼 이렇게 메일이 하나 왔고요 메일 인증이 필요하다고 하고 주소 인증을 클릭을 해 줍니다 클릭을 하면 메일 인증이 완료가 됐고 이러면 불료의 회원이 되신 겁니다 설치한 부루 파일을 실행하면 을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까 회원 가입할 때 입력했던 그 주소와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 줍니다 이렇게 로그인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기존에 이제부르에서 제공해주는 이런 데모 파일 튜토리얼 파일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미리보기 창이고요이 부분은 이렇게 크기를 조절해서 알맞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편집할 수 있는 편집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딱히 이름은 없는데 제가 그냥 임의로 편집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자막 편집할 수 있는 부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거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파일 같은 경우에는 새 영상 파일로 시작하기는 말 그대로 보관해 두고 있던 파일을 불러와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기를 하, 하면 되는 거고요 프로젝트 열기는 저장했던 부분 내가 파일을 작업을 하다가 저장해 뒀던 파일을 불러와서 다시 할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재생은 말 그대로 이렇게 재생을 시켜 주는 거고요 프로젝트 저장하기는 저장해 주는 거고 다른 프로젝트로저장하기 이건 안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보내기는 렌더링 하는 거고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냥 일단은 무류를 사용하시기 전에 튜토리얼로 하면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 음성과 지금 이게 맞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들으시면서 맞춰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편집을 할 때는 보통 편집이나 서식 요두 창을 많이 사용합니다. 파일을 불러와서 동영상 파일 언어를 선택하라고 말하죠. 그럼 원하시는 언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당연히 한국어를 불러와야 되겠죠. 그리고 원고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파일을 첨부해서 원고를 넣으면 그대로 이렇게 넣을 수 있게끔 나오겠죠. 저는 아직 사용해본 적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 클릭을 하면 음성 분석을 한다고 하면 추출이 됩니다. 자,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한번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강의를 나눠서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주 사용하고 쉽게 자주 사용될 그런 꿀팁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행하기 앞서서 도움말을 들어가서 단축기를 봐줍니다. 여러 가지 단축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로 마우스로 많이 하는 편이라서 클립 합치기, 그 다음에 클립 나누기, 그리고 페이스바요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단축기나 아니면 편집에 나와 있는 요런 창을 이용해서 편집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 시작할 때부 워터마크인데 요거를 클릭을 하고 이렇게 위치도 맞추실 수 있고 모양도 맞추실 수 있습니다 이게 싫으시면 오른쪽 버튼 클릭하셔서 삭제 이렇게 초반에만 나타난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일단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한 상태에서 원래는 편집하는 캡틴 이라고 해야 되는데 안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들으면서 내가 말했던 거와 틀린 부분은 수정해나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서 이렇게 놔도 스페이스바, 스페이스바 누르면 다시 다시 멈추고요. 여기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가다가 안녕하세요 하고 여러분 편집하는 캡틴입니다부터 하고 싶으면 이렇게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엔터를 치면 클립이 분할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 따로 이 부분 따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 합치고 싶으시면 여기 빈 여백에서 이렇게 끌어서 컨트롤 M 이렇게 저는 이게 손에 익어서 그런지 이렇게 하는 게좀더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클립을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서 클립 나누기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리고 아까처럼 똑같이 이렇게 해서 클립 합치기 이런 식으로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단을 또 복사를 하고 싶으면 클립을 선택한 을 상태에서 복사 여기서 붙여넣기 하면 바로 똑같은 클립이 두 개가 반복될 수 있게끔 이렇게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문단 나누고 문단 붙이고 알려드렸고 만약에 영상을 편집을 하다가 말을 더듬었다 그런 부분을 자르고 싶으면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음성을 들으시면서 자르실 수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오늘은 오늘은 요렇게 계속 반복을 해서 여기 가운데 표시 보이시죠? 구간 나누기 요거를 클릭을 해줍니다. 원하는 부분에서 구간 나누기 클릭하고 빈 옆에 클릭을 하면 요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필요 없다 싶으시면 요렇게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 클릭하셔서 자르기 요렇게 하시면 없어집니다. 요렇게 요런 식으로 이제 세세하게 컷편집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만들다가 내가 자막 위치를 바꾸고 싶다 하시면 서식을 들어가줍니다. 서식을 들어가셔서 자막 위치를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클릭을 해주셔도 됩니다. 요렇게 해서 수치를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 위치에 조절하실 수 있고요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그리고 자막의 상하차 위치 이렇게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막 효과도 테두리, 배경, 기본, 그림자 그림자 들어가는 표시 이렇게 해서 그림자 색깔도 바꾸실 수 있고요 이렇게 테두리도 색깔 바꾸실 수 있고 테두리 굵기도 이렇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글씨 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폰트도 여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폰트가 있다면 마음대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글씨 색깔도 이렇게 변경하실 수 있고요.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변경을 하시다가 이렇게 한번 적용을 되면 이게 전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적용을 하다가 나는 이게 싫고 원래대로 돌려놓고 이 부분만 강조를 하고 싶다.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이라는 부분 을 강조를 하고 싶다 하시면 클립을 선택을 한 다음에요 이렇게 파랗게 선택이 돼 있는 상태에서 서식을 들어가셔서 이 부분만 배경을 씌운다든지 아니면 테두리 한 상태에서 글씨를 크게 한다든지 색깔을 바꾼다든지 하면 이렇게 따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나와있죠 이거는 이 부분만 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글씨 크기 위치도 이렇게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또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서식 복사 있죠? 이 서식을 내가 복사를 해서 밑에 혹은 내가 다른 이렇게 변경하고 싶은 칸에 이렇게 복사를 하면 똑같이 이 부분도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번만, 있는데 만약에 서식을 더블클릭을 해버리면 모든 클립에 다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서식 지우기 하고 싶으면 이렇게 지우기. 이렇게 하면 다 지워지고요. 이렇게 끌어서 한꺼번에 이렇게 서식 지우기. 이렇게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은 이렇게 끌어서 조절하셔도 되고. 요만큼만 끌어서 이렇게 엔터. 이렇게 나누셔도 되고요. 그냥 커서 놔두고 엔터 하셔도 되고. 끝입니다. 기본적인 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 그리고 추가로 이미지. 이미지도 이렇게 삽입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효과. 효과 같은 경우에는 얼굴 확대 해서 이렇게 확대라든지 블러 효과를 적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 되게 괜찮더라고요 얼굴 확대를 했으면 이 클립에서 모양도 타원형 얼굴 이렇게 딱 정확하게 맞추실 수도 있고 크기도 크게 이렇게 원래대로 테두리 투명도 이렇게 좌우 위치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이거 되게 괜찮죠 그리고 상하 위치 이런 것도 다되고요 블러도 마찬가지로 원형 타원형 세게 가리게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플레이를 해서 음을 들어보시고 편집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나 빠트린 게 있었네요 무음구간 줄이기 무음구간 줄이기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하다가 소리가 나지 않는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 이렇게 점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줄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물음표 표시 인식 포함해서 줄이기 이런 식으로 하면 총 5.3초씩 해가지고 조절을 하면 6분 3초짜리 영상이 1분이 줄어듭니다 이런 식으로 줄이실 수도 있는데 하시다 보면 내가 말을 하고 있는 부분 좀 제대로 안 들린 부분까지 줄여진다든지 아니면 내가 말이 없고 보여주는 기능이라든지 트랜지션 하는 부분이 잘리고 넘어가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조절을 하셔서 만약에 문구간을 정하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요 조정하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러면 브루의 거의 모든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했으면 파일에 들어가셔서 영상으로 내보내기. 다른 형식으로 내보내기 하면 뭐 자막 파일이라든지 뭐 프리미어 프로나 파이널 컷프로 다미치 리졸브 사용하시는 분들은 연동이 된다고 합니다. 다 만들었으면 영상으로 내보내기 해서 이 부분만 맞춰서 내보내기 하셔도 되고 전체 클립을 하셔도 되고요. 해상도는 4K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화질도 고화질, 최고화질 이렇게. 이 설정할 수 있고요 하드웨어 계속 저는 그냥 이 상태가 제일 무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보내기 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이 파일을 저장하려고 하는 곳 선택한 다음에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영상을 출력하고 있다고 창이 나타나죠 그러면 내보내기가 완료됐고 폴더 열기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나는 경우에는 저장 선택한 곳을 가셔서 플레이를 해보시면 되겠죠 저는 여기서 바로 폴더 열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이렇게 각자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가져와서 편집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부루 사용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의 자막을 자동으로 달아주는 부르라는 기능을 배워봤습니다. 엄청 신기하죠? 저도 처음에 이걸 보면서 이건 괜찮은 프로그램 정도가 아니라 엄청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물론 자막의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영상 만드실 때 시간이 없으실 때이 자막 프로그램을 넣음으로써 더 다양하고 활용도 있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